안녕하세요 <웃음> 아, 또 <웃음> 왜? 왜 불렀어요? 굉장히 집에 가고 싶어서 <웃음> 아, 네요 오늘 저희가 왜 모였냐면 아저알것 어, 같아요 잠깐만 저희 아, 기회를 주세요 알려주... 아 기회를 주세요 혹시 그거 아닌가요? 저희 검은사막 모바일 모험가님들한테 그 선물 경품 배송하기로 했거든요 어 그거 안 하기로 한거 아니에요? 어, 에이든이 뭐 하실 수에서 말했잖아요. 아닌데. 아, 그렇게 말하고 아니아니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. 그냥 들은 거같은다고 해서 사실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준비 되어 최신식 돌돌이 아니야 이거. <웃음> 그러니까 이거. <웃음> 알겠습니다. 아 근데 그럼 잠깐만요. 이게 모험가님들이 정말 전국에 다 계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제일 멀리 있는 분 누구예요? 제... 제일 멀리 계신 분은 대구입니다. 네. 대구가 대구가 몇 번이에요? 11번. 11번이요? 대구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? 그러니까요! 아 2주 전에 갔다 왔어요! 또 가도. 그거 다르잖아요! 자! 시작! 컷! 나왔다! 몇 번이랄지? 11번이 됐어요! 바로? 1번! 1번! 아, 약간... <웃음> 제가 두 번째도 할까요? 바로? 오케이! 몇 번일 네. 것 같아요? 홀수일까 짝수일까? 홀수! 저는 이 번호 되게 좋아요 어? 그래요? 네 왜냐면 음. 제가 이 나이대로 가고 싶어서 바로 20! 20번은 네. 렇기 성남입니다 성남! 쫄기태 어? 혹시 우리가 아는 번호예요? 12번! 아, 야! 12번? 아, 진짜... 12번 어디예요, 12번? 어나 한번도 안 가봤어요 <웃음> 예상은 <웃음> 예상은 예상 예상 못했는데 아, 아. 아, 네. 아, 네. 이거는 레이라가 보여줄거죠 제가요? 네 다시 볼을까 우리? 어? 다시 볼까요 <웃음> 보... <봐요>? 다시 볼아요 <웃음> 다시, 다시 뽑자 다시 뽑자 <웃음> 저 그냥 퇴근해볼게요 <웃음> 약간 좀 아플거 같아서 이거 어... 뭐, 이날 못갈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어.. 네 네. 은 <웃음> 네! 네! 만약에 로모님이 저는 니다 네! 안갈 수도 있는데 어! 미묘하게 번지는 이 미소! <웃음> 어, 그거 어, 그거 어, 어, 어, 어, 어. 몇 번이에요? 16번. 16번? 16번? 16번은... 감당. 감당? 그럼 운전은 어. 에이님 하셨으니까... 그러니까요. 아니 왜 운전을 제가 하죠? 운전할 수 있잖아요. 저는 면허 없어요. 저도요. 근데 제 생각엔 이건 거 같아요. 이 날을 음. 위해서 제가 면허가 없었나 봐요. 아니요. 네? <웃음> <웃음>